으아악! 귀찮은게 으아악! 으아 와. 만두? 먹을 만두 하군? 게, 맛있을 게. 깨 못찾겠어 아아... 아아... 자이자야 어디서 찾겠어? 아아악! 아아악! 아아악! 짱! 아 지금 안 와아악! 아아악! 아아악! 다위아 <웃음> 아, 아 어떡 하죠? 지금 너무 먹고 싶을 텐데. 와, 아, 이거 진짜 크다. 자, 먼저 뜨시지 와요. 아, 와 어떻게 그렇게 딱 나오냐. 아, <웃음> 아... <웃음> 감사히 받겠습니다. 아, 스트레스 받다. <웃음> 아, 아.